이럴텐데 네, 혹시 이것도 지금 화이있기요 네. 어? 같은 손님이 이거 저기 뭐지? 향기를 사신대 되는데 네 다음에 방문하고 음료맛 시문할요 네네 뭐 딸기 두유랑. 나이 <웃음> 정도만 보여주는 걸로 할 거라서. 딸기 우유좀 <도유랑 웃음> 맛있을 것 같지 않아? 흔들어서 어, 드세요. 흔들어서요? 네. 아, 감사합니다. 귀여워. 하나 드시지요? 이거는 통팥, 아니 저기, 통팥. 통팥도유, 딸기도유. 생선이 많이 들었으니까맛있어 음 생선 하나도 안 들었다고 했단 말이야 음저 디저트 정말. 주문할게요 저 초코 브라운이랑 자색 고구마빵 저거 하나 주세요 아 네. 이거 드시고 하실까요? 네네 고맙습니다 이것도 직접 만드신 거예요? 네 저희가 다 만드는 거예요 아, 잘 먹겠습니다 직접 만드신 거래 아, 이들맛있을 같아. 고구마 같아. 아, 고구마, 안 가, 진짜? 고구마, 못쓰다 음, 맛있다. 맛있다. 다 <웃음> 맛있다. 맛있다 아, 소금이요? 소금 같은 아, 네 네. 제가 먹을 아, 다음엔 그거 먹어봐야 돼. 그러거들 간식이 개발하신 거예요? 네, 네. 어? 그래도 맛있었어요. 잘 먹었습니다. <웃음>